아 이분은 진짜 며칠째 보내는 거야 아 대단하시네 갑자기 날 때려가지고 내가 막 엄청 맞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입안에 갑자기 막 군소를 막 이렇게 잠깐만 아 미치겠네 왜 그래? 아니 며칠 전부터 든 사람이 계속 군소랑 별불가사리랑 넣어가지고 마라탕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응? 그걸 어떻게 먹어? 어안 아, 먹을 거야 걱정 마 요새 위 아파서 못 먹겠어 하고별불가 넣어서 아이씨, 아이씨. 나와 나와 나와 그날 이후로 이 DM은 무려 47일 어, 동안 계속됐고 헌터팡은 에이, 에이, 점점 미쳐갔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괴로운 나다를 보내다가 헌터팡은 깨달았다 어? 아니 리 브로 이렇게 고통스러울 바엔 그냥 한번 해주면 되잖아 결국 제가 졌습니다 47일동안 그렇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셨는데 이거를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별불가사리 먼저 잡으러 왔는데 불가사리 이렇게들은 제가 항상 해류질하는 포인트보다는 요런 석축에 훨씬 더 많이 붙어있거든요 보통 요런데 그냥 아무데나 붙어있는게 별불가사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불가사리랑 아무르불가사리를 해양유해동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들이 조개들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해요 심지어 얘네들은 맛도록 게록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오유 바로 발견된네리발 여러분? 얘네가 교란족이긴 한데 잠시만요. 뽀치 아가리 좀 열어봐서 교란족이지만 예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별 불가사리를 보고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고 좀 신기하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데 붙어 있습니다. 이런데 붙어서 불이나 조개나 아니면 해조류도 많이 먹고요. 자 일단 한번 꺼내볼게요. 오케이 일로와 이리 발레기. 아저 마리 꺼져. 오유 싫어다 사이즈. 이런 거두 마리만 잡으면은 충분히 되겠는데요. 어차피 많이 못처 먹어요. 그래도 얘네들은 좀 많이 잡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아가리로 유해동물을 퇴치하는 거니까 그구독자분 덕분에 제라가리만 썩으면 돼요. 아주 좋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리 라가리로... 유해동물을 퇴치하실 생각을 47일이나 하셨다니 리발 그래도 그분이 이 영상 보고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사 너는 이따가 내 아가리에 뒤지자 들어가라 참고로 얘네 냄새가 엄청나게 고약합니다 비린내가 너무 심해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먹었을 때도 비린내가 굉장히 심했는데 마라탕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마라탕의 마라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또 어떨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포마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좀잘 어울리지 않아요 맨날 포마드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슥 넘기고 바로 아메리카 옆에서 빨면은 그냥 번호 바로 주죠 여러분 은혜야 미안하다 번호 달라고 부탁받으면 주지 않을게 난 너밖에 없다 제가 봤을 때는 큰거 한마리에서 두마리 정도만 더 잡으면 될것 같거든요 어디니별불과 살이 렉이야 내 목젖으로 조져줄게 이쯤 돌에 붙어있으면 한마리 나와야 될 텐데 그 이거는 없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없으면 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녀석이 크기 때문에 요거 한마리라도 먹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마리라도 더 찾아볼게요 잠시만 있어보자 너내 눈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잘안 보이시죠 저는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얘들이 엄청 세게 달라붙어 있어요 오케이 뜨다 그런 제리발렉기야 여러분 얘는 보시면은 아까 거에 다 한 3분의 1, 4분의 1 크기인데 사이즈 보세요. 엄청 작습니다. 여러분, 작다고 근데 저조그한 애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해동물이고요. 참고로 그런 말도 있어요. 별불가사리는 이런 점도 있다. 물론 있을 수 있는데 피해를 주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별불가사리가 유해동물이 된거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들이 달라붙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붙어 있냐면, 여기 조그맣게 보시면 아주 미세한 랑 공폭증 일으킬 것 같은 개리발것 같은 거 보이시죠? 저걸로 애들이 쫙 달라붙어 있고, 이런 축수들로 먹이를 감싸 가지고 요 가운데 있죠. 이게 입입니다. 이런 걸로 조개를 먹는 건데, 조개가... 엄청 세게 닫혀 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해도 안 열리거든요 그런데 요 5개의 발을 이용해 가지고 이 조개를 쫙 하고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살을 파먹는 아주 개이게요 열어버려 어 엄마 아들 왔어 <웃음> 어이구 만나자 다 나와요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서출과까지 왔는데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이는 두 마리만 일단 들고 가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아 어떻게 파마해가지고 라삭라삭해도 진짜 멋있네 죄송해요 자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가사리두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군손을 안 잡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일단 군... 군소를 잡기 전에 불가사리를 어떻게 먹는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불가사리를 먼저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가사리를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안 하지만 식용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이 대표적인데 당연히 불가사리를 그 나라를 주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별미처럼 먹는 느낌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나라별로 불가사리를 먹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불가사리를 카레에 절여서 먹는 겁니다. 조금 절인 게 아니라 하루 정도는 푹 절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군소를 안 잡아온 거고 오늘 이 불가사리를 카레 가루에 절인 다음에 내일 군소를 잡아서 칼에 빠져있는 불가사리를 건진 다음 요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일단 이 불가사리를 깨끗하게 한번 미물에 씻어줘야 되거든 요더얇 불가사리가 굉장히 매끈매끈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포처럼 거칩니다 여러분 반대편은 더 거칠어요 그리고 일단 요 녀석 아까 냄새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엄청나 바다에 대면 됩니다 바다 냄새요 자 여러분 조그만 것도 워터야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게 보면 보통 별 불가사리들이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칠 손이, 팔 손이 불가사리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딱 한번 잡아봤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불가사리들이 요렇게 하면 그냥 끊어지거든요 끊어지면 은 굉장히 신기하게 재생을 합니다 근데 보통 재생하는 동물들이 많아요 피해삼도 재생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 배우셨던 플라나리아 있죠 그런 것도 재생을 합니다 자르는 대로 다 재생을 해요 근데 걔네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연체동물이에요 근데 요 녀석은 연체동물이 아니라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재생을 합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죽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서 불가사리가 유해동물이 된것 같아요. 심지어 천적도 많이 없어가지고 문제입니다. 천적이 있는 게 대표적으로 말하면 은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나팔고둥있죠자요 나팔고둥이 불가사리를 많이 먹어 삼킵니다. 근데 요 나팔고둥이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멸종위기종 1급이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잡아서. 그래서 이제 불가사리들은 어민들이 죽어나거나 지자체에서 한 번에 불가사리 퇴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없어지긴 사실 힘듭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조금 하다 보면은 그나마 저게 재수가 줄긴 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이 씻었으면은 볼 오시고 여기다가 노뚜기 라레라루를 넣습니다 었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뚜기 광고 안 들어와 자 카레가루를 많이 뿌려줍니다 자 그리고 야이기게 물을 받아주고 노란 색깔로 물 두는 거아니요자 여기 저어주고 나 무시하네? 아유 아, 미안 그게 아니라 노란 색깔로 물 두는 거아니야 그러면은 응 아니야 아니면 응 맞아 둘중 하나에 답이 끝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성훈이가 재미없어서 편집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성훈 성은이... 나한테 대답을 해 <웃음> 그럼 분량이 늘어나니까 대답을 <웃음> <웃음> 이거요, 예 여러분. 내가 대답을 안 하면은 은행 항상 이렇게 막 근데 지금 목청 다 썼다. 너 맞지? <웃음> 어. 이제 날때까지 못쓰 <웃음> 이제 촬영 끝나고 오빠 밥, 밥 먹자 빨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정도 풀었으면 자 여기다가 불가사리외기 들어가라 오케이 딱 잠기게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딱 잠겨 놓으면 이 녀석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 몸 안에 카레가루들이 들어와서 이 녀석이 잡내를 확실하게 없애줘요 카레가 냄새가 세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녀석의 불순물도 다 나가기 때문에 얘네 꺼내서 바로 요리하는 게 한번 쉽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불순물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하루정도 쟁여두고 내일 군소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상마자 여러분 다음날 돼가지고 군 소리끼 잡았습니다 코에 이거 뭐 딱지 때다가 지금 피탁지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신경 쓸게요 뽀지저 머리 꺼져 자, 여러분 오늘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고 해도 굉장히 좋은 날이기 때문에 요런 날군소들이 너무 좋아하는 날입니다 파도도 안 치고 요런 날에 딱 이런 해초도 와서 개 처먹고 있거든요 바로 발견했다 리발레 계일로 와봐 자, 여러분 참군소입니다참군소보라빛 뿜을 거예요 잠 뿜어봐 뿜어봐 자 이렇게 하면은 보라빛다 썼니 리발레 이야자이보라빛을다 쓰면은 얘들도 무한대로 보라빛이 생성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량을 이제 추적시켜 놓고 쓰거든요 천적을 만났을 때 어떤 천적을 만난 거 같아요. 근데 참군소는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킵할게요. 누워 있는 거 바로 해가지고 얹어버려. 아다. 자, 여러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먹을 만한 사이즈. 좀 작은 거는 죄책감 느낌인데 저건 딱 죄책감 없는 사이즈. 오유유유. 와 오늘 너무 좋다. 일로 와리발레. 말하다 계속 발견. 그렇지. 얘는 아까도 똑같이 생겼는데 볼 앞에서 지금 뿜죠.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미. 웨이크보드 개리 발레. 여기서 점프 한번 해주고 다시 물속 입사. 오늘 여러분 군소 많을 줄 알았는데 보통 군소를 찾으면은 잘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지금 군소를 발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날이에요. 야 오늘 이거 큰거 보겠는데요, 여러분? 순서는 일단 조리를 하면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있는 녀석들 다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놈들만. 아이고 크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아이고 크다. 자, 이 녀석들이 요새 번식 처리해가지고 락즈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는 뭐가 이렇게 자꾸 라상 웨이크 보드 앤드 점프 앤드 다시 있어. 어야 너좀 즐거워 보인다. 이렇게 가니까 목덜미 자꾸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야 멋있어. 군소 멋있어 보이는 거 처음이야.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우회전. S 자 점프해서 날라가지고 서 스리 포인을. 여러분 벌써 세 마리. 오늘 이거 개꿀, 사꿀, 리발꿀인데? 진짜 이상하게 요새는 군소를 원할 때는 진짜 안 나오거든요. 최근에 군소 컨텐츠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잡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밤에 오면은 문호도 잡거든요. 아이고 군소래기야. 또반났네자 얘도 큽니다 여러분. 얘도 멱살 잡고 오케이. 너는 옆으로 한번 타보자. 자자자자. 보라빛 좀부분좀 뿜으면서 가죠. 랑귀 끼면서 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가다가 오오 미안해. 툰수툰 갈겨버렸다. 미안해. 얘는 지금 천적피해 받은지 오래됐나 봐요. 지금 보랏빛이 계속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랏빛으로 제가 옛날에 후드티를 염색해가지고 여러분께 무료 나눔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보랏빛이 굉장히 세가지고 옛날에 프랑스에서는 요 보랏빛으로 염색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네 마리 잡았거든요. 지금까지 잡은 것보다 큰 녀석 없으면은 따로 안 잡을게요. 근데 큰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군소야 어디니? 한 마리만 나와 대왕군 소야. 자한 마리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해초 개처 먹고 있습니다. 해초 이제 스트립 샤고인데 저 옆에 해초 뭐 그렇지. 니침다 묻어가지고 아밀라제 냄새 개나. 자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지금 새끼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귀여워. 눈 가볍다 이거 저머리 거죠? 어이고 여기 바닥에서도 저 기어다니네. 얘도 참군소인데 여러분 이 군소들마다 약간 색이 다릅니다. 얘는 좀 허연점박이죠. 아까는 갈색점박이었고 이렇게 점박이가 없고 그냥 민갈색인 경우는 개군소. 참고로 개군소는 이렇게 보라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군소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맛이 없고 향이 너무 세가지고 안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오늘은 다보이는게싹다 참군소잖아요. 이런 날이고 있 어떤 날은 보이는 게싹다 개군소.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들이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거 같아요. 하루는 개군소 나오나, 하루는 삼군서 나오는데 정말 신기한 게 골고루 있을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곳이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숨은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이거도 있는데 얘도 작아요 운 좋다 너 뒤집뻔 했는데 아 얘도 근데 진짜 싹다참군서 너무 신기하다 아이고 운개 없는 랩기 개 크네 냅다 잡아가자 와 이렇게 개묵어 솔직히 500g면 될것같은데 아이고 모래 떨궈줬니 잠시만 한번 시차 시차시차시차시차 시차, 시차, 시차. 그래 다시 들고 일로 와악력떨어지게드리포이널 아이고 엄청 작네 왜 여기 있어 이거 불더빠주면얘 뒤져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던지는 게 아니라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살아 커서 뱃속에서 보자. 자, 여러분 더 이상 이 동네에 큰놈들이 없는 것 같아서 잡은 요 녀석은 어이구 아이 수박사고 꽉찼네 녀석들 들고 가서 바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상나사 라상.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군소랑 불가사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이제 요 군소는 다섯 마리를 잡아왔는데 크기가 요 정도인데 얘는 삶으면 크기가 요만하게 변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다섯 마리를 충분히 먹으려고 잡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루 정도 냅둔 불가사리 두 마리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한 마리 여기서. 나갔나봐 구라지롱 <웃음>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가 절여졌습니다 지금 바닥에 카레가루를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 이거를 보통 불가사리를 먹기 전에 하는 카레 염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가사리가 원래 굉장히 딱딱했는데 지금 보시면 어느정도 지금 좀 말랑말랑해졌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원래 비린내로 개쩔었잖아요 었 비린 카레 냄새가 납니다 아이 비린내가 진짜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조그만 거에는 그래도 조금 덜한 냄새가 나요. 자, 이제 요 녀석을 일단 깨끗하게 싹 씻어줄게요. 워터 야! 자, 이걸 씻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불가사리들이 살아있을 때 넣기 때문에, 얘네가 움직이면서 아마 안에 다 먹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겉에는 씻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씻어주고, 얘는 잠깐 옆으로 빼두고, 자, 그 이제 요 군소들을 싹다 손질해주겠습니다. 군소 손질은 뭐, 여러분, 제 영상에서 20번 정도는 보여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여기 배를 땄잖아요. 배 말고, 여기 엉덩이 쪽 이렇게 따도 손질을 쉽게 할수 있더라고요. 엉덩이 이렇게 해서 쭉 짜면은 이렇게 내장이 쭉 나옵니다. 요거는 군소의 입입니다 입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전복처럼 이렇게 동글뱅이로 입이 나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으면 군소 손질은 끝입니다 되게 귀엽다 근데 얘네가 귀여워? 야 은혜 너 근데 군소 보고 귀엽다고 한건 처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은혜가 카메라 이렇게 저 고정하고 계속 군소를 보더라고요 근데 약간 <웃음> 기분 나쁘게 뭐냐면은 처음 은혜랑 저랑 사랑에 빠졌을 때 그때 그 눈빛이 방금 나왔거든요 <웃음> 내가 맞구나 얘는 <웃음> 자세히 보아야 귀엽다 어? 어? <웃음> <웃음> 은혜가 저뭐좋아했는줄 알아요 이목구비 중에 제가 하나하나 보면 또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뭉쳐놓으면 지금 중문 안방이긴 한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였어요, 이. E. 이 <웃음> e 진짜 어이가 없는 거 맨날 볼 때마다, 이 아, e 귀엽다. 뭔가 이가 얼굴에 비해 뭔가 작다고 해야 되나? 너 진짜, 너 방금 볼때 군소 보듯이 본거 알지? <웃음> 방금 제이볼때 e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쨌든 뭐 군소가 적고 제가 군소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얘도 같이 침대 옆에 두고 자, 그냥. 그건 냄새나. 나는? 어, 아, 맞다. 지자 <웃음> 여러분 이렇게 나머지 네마리도싹다 손질해주고 올게요 라상라상 라상. 어때? 방금 이는 어땠어? 라상라삭라상라삭라상라삭 라상? 이거 라상? <웃음> 아닌 거 <것> 같아 <웃음> 왜? 자세히 봐봐 한 부러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분수 손질을 다 해줬으면요. 요 불가사리도 큰 놈은 너무 크기 때문에 반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미쳤는데? 와, 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와. 진짜 안되는 칼이 아니라 강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잘리는 거예요.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진짜 불가사리 냄세가 처음에 칼 냄새 때문에 안 났다가, 어우, 미쳐나야 이제. 에에에 아, 저. 에에에에에에. 아, 나도 나. <웃음> 너무 <너도>, 더. <아유, 웃음> 와 뒤지겠다 와오 잘린다 우와 자 여러분 지금 불가살이 단면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거무티티한게 아가리 쪽에 있는 내장이거든요 요거 만싹 씻은 다음에 한번 넣어볼게요 와 냄새가 에. 아 미안해 미안해 내 멋대로 지금 와 이게 처음에 칼이되면 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냄새가 일단 빨리 씻을게요 여러분 자 안에 요게 지금 다 내장이거든요 요거를 씻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검은 티티한 게 아가리 주변에도 이렇게 있는데 요런 촉수 부분 있죠? 여기에도다 퍼져나가 있어요 그래서 튀겨서 먹을 때는 얘네들을 통째로 우자우자 씹어먹는 것보다는 뒤로 벌려가지고 요 검은색을 먹는다고 요 근데 아가리 쪽에 있는 내장은 사실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잠깐만 성훈이 성훈이 네 형님 어 성훈아 전화했어? 통화 가능하신겁니까 어, 그럼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웃음> 제가 편집 실수를 많이 하긴 하지만 열심히 편집해서 웃음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최고다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모아놓은 파일 같은 게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 메일을 <웃음> 나의 실체야 대한 그런 거지? 약간 친구랄까? <웃음> <웃음> 여러분 네. 성훈이가 갑입니다 보셨죠? 바로 협박 때리잖아요 여기 편집하겠습니다 제가 네? <웃음> 아모든분한 너한테 있었구나 여러분 보셨죠 성훈이가 갑이성훈이 편집하지 마라 성훈이가 갑입니다 성훈이가 진짜 편집 잘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댓글 보면은 성훈이 얘기 진짜 많아 알지 편집자 센스 지린다 그런 보면은 사실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런게 있어요 진짜 이건 편집 절대 안할거지 <웃음> 자 그럼 일단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맨손으로 했잖아요 하, 가위 있어? <웃음> 옛날에 친구 동생한테 발가락 말고 손가락을 잘렸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친구 동생이 7살인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와형 친구다 <웃음> 거의 갑자기 가져와더 발가락을 잘라볼까 이렇게 하더라고 나도 어렸잖아 초등학교 3학년 10살인데 너무 무서운 거야 친구들 신경 났어 장난인 거아닐까 근데 나는 장난인 거 모르잖아 내가 얘가 묻는 애인지 안묻는 애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이렇게 멋쩍게 웃으면서 계속 땀 흘리면서 번졌거든요 그때 발가락 말고 손가락 잘렸어야 됐어요 여러분 어쨌든 단면적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깨끗하게 어, 요 녀석은 너무 작으니까 그냥 통째로 넣을게요 그래야 47일 동안 저한테 DM을 보내신 구독자분이 만족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마라탕을 해볼겁니다 자 우선 냄비 자 여기다가 물 1리터 정도를 넣습니다 었 워터야 자 그리고 바로 냄비 팅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잉 해야 되는데 요거를 참 고민이 많아요 이게 인덕션이 돼가지고 원래 파이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긴 해요 전기 온 100만 볼트 그건 너가 맨날 하는거잖아 <웃음> 은혜가 맨날 지 혼자 좋아가지고 1 0만 볼트 이렇게 하는 근데 일단 키는 거 이건 키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전기온으로 이러고 날 찍으면 전기온 이건 어떻게 할까? 몇으로 해 오늘? 5만 볼트? 오, 그럼 너가 한번 해볼래? 아니 오오 <웃음> 오! 우리 이거는 그냥 이제 편집하자. <웃음> 이제 키는 거 이런 거안 나와. 그냥 물이 끓고 시작하는 을 거야. 성훈 씨. 아, 미치겠네 성훈 씨. <웃음> 성훈아 어떻게서든 해 재밌는 방법을 찾아볼게. 아니면 혹시 이거 편집으로 재밌게 해줄 수 있니? 부탁한다. 넌 천지야. 오 만불. 여러분 이 상태에서 군소랑 불가사를 먼저 다 때려 놓고 거기다가 마라탕을 할 거예요 그래야 탕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 47일 동안 저한테 시간을 써서 노력을 해주신 거니까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또 다시 시작일걸? 그 구독자 분 말고 내가 봤을 때더 많은 구독자 분들이 DM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군소 다섯 마리 들어갈게요 와. 군소 왜 이렇게 많이 사... 사... 사... 사... 아니 잡았어 야야임마 니가 사왔다 하면 바로 주작기 되는 거잖아 여러분 보셨잖아요 절대 사오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은 불가사리 들어갑니다 아 이게 너무... 너 어디서 <웃음> 나약한 소리를 하고? <웃음> 너 임신 중 아니었으면 너는 먹었어 은혜야 무조건. 자, 여러분 저는 이 상태로 팔팔 끓여 줄 건데 끓이는 동안 마라탕 하면은 많은 채소들이 들어가는 음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채소들을 한번 손질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는 바로 레호바. 자, 요거 들어드리기 전에 라삭사무라요 요 정도만 딱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새 채소 학원 다니거든요. 칼질 요령 같은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꼬다리 있죠. 이거는 그냥 라삭 사무라이에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요것도 반 정도 그냥 라삭 사무라이 쓱 이렇게. 그리고 칼을 잡을 땐 여기 끝에 이렇게 딱 잡고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아예 구부려 요 발가락이 잘렸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술은 얻어 걸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 뛰어나. 아코디언에서 요 그런 그, 소리가 그럼 아코디언 지아 이거지? 아코디언? <웃음> 어. 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낼까? <웃음> 피아노 소리처럼 내야 되는데 너는 멜로디언 말하는 거지? 아니야 아코디언 이거잖아 <웃음> <웃음> 오케이 하나 건졌다 <웃음> 아, 몰라 무슨 <웃음> 소이상한 아, <없어>? 그게 <웃음> 어떤 소리인가? <웃음> 그런 게 맞는 <웃음> 그래서 성우야 어떻게 편집해 줄줄 줄 알아? 검은 화면에 아코디언 하나 두고 내 목소리만 들어갈 거지 <웃음> 한번 해줘 성우야 자 이렇게 다된 거는 자 여기로 싹 빼주고 다음 재료는 레리러럿자 이건 바로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여기는 통째로 이렇게 끝에 하고 요 끝에는 버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죄송한데 그 와중에 요거 한번 보세요. 제나봐. 근데 젤리가. 오 약간 위에가 좀 끈적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 맞 지금. 넣어 봐자 여러분 다음은 마라탕의 필수입니다. 청경채. 야 이거 찍었어야지 무빙으로 바보야. 아 무빙으로? 아, 이게 더맛있었는데 다시? 아니 다시 아, 여기에 똑같이. 에이! 네! 한다. 자 다음은 청경채. 아못됐잖아 아까는 되는데. 이거 아까처 해야지. 마라탕에는 항상 이게 필요합니다. 청경채. 아 못됐다니. 나은문나이터면 좀... 이게 들어갑니다. 털어. 털어. 털어. 털어. 털어. 털어. 아, 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채소 준비가 끝났으면은 중간장화 한번 보시죠 자 아직 팔팔 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위에 아주 더러운 거품들 있죠 자 요런거는 슥 걷어내고 하는게 요리의 진리네. 기본입니다 아! NO! 임팩트 있는거 칠때 껴들지마! <웃음> 이런거를 슥 이렇게 걷어서 와.. 빠셔 은혜씨 그런 말 하면 할수록 구독자분들을 자극시키는 말이에요 <웃음> 나한테 더 강한 요구를 하실거란 말이에요 구독자분들과 <웃음> 나를 자극시키지 말아주세요 빠셔 <웃음> <웃음> 어, 어, 불가사리색이 살짝 지금 붉은기가 있거든요 어 이거 봐봐 붉어졌지 얘네도 붉어진다 그러면 은여러가지을때 붉어지는 거각각로의 그런 성분이 있죠 그 성분 이름 뭐예요 은혜씨 하나 둘셋 <웃음> 웃겨 맞춰 <웃음> 너 하고 싶은 거예 바로 해야 돼 하나 둘셋키토산아 <웃음> <웃음> 웃긴 거로서 되겠군요 뭔데 진짜네 <웃음> 아스타잔틴 아 어, 이제 아는구만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불가사리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붉어지는 거 보니까 있는 거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신기한게 뭐냐면 불가사리가 더 딱딱해졌다는거에요. 물에 들어가면 말랑해져야 되는데 훨씬 딱딱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 건강상 뒤질 것 같기도 해서 지금 물을 한번 갈아옵겠습니다. 스 <목소리> fuck!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와 냄새가 진짜 와 진짜 거지같은 냄새입니다. 가자 한번 헹구고 그 다음 끓여도 사실 육수는 여러분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어허! 두성 <목소리> <목소리> 은혜야 <웃음> 자극시키지 마눈더 돌아간다 여기서 이제 센불로확 한번 끓여줄게요 자여러 이렇게 물이 팔팔끓어졌으면 마라탕에 들어갈 그 매운 향을 내야 되는데 요새는 아주 기호식품들이잘돼 있어가지고요 마라탕 소스를 팔거든요? 광고 절대 아니고요 요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마라탕 맛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봐서 자 소스는 딱 요정도 넣어볼게요 그래서 소스랑 같이 풀어서 분소랑 불가사리들한테 쫙 베기게끔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아, 근데 걔록같 근데 같네. 뭔가 모래소리나지 않아? 불가사리에서 여러분 저번에 튀겨먹어 봤는데 딱 씹으면 처음에는 약간 그냥 바삭한 튀긴 느낌인데 계속 씹잖아요? 엄청 자잘한 모래알을 계속 씹는 맛이라서 맛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더 팔팔 끓기 시작하면 각종 채소들 싹다 넣어 주도록 할게요 들어가라 자 팽이버섯도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팔팔 끓여서 가요자 여러분 이 정도면 지금 다 됐습니다 일로 와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 불가사리 마라탕이 완성됐습니다. 자 일단 얼핏 위에서 비주얼만 보면은 그냥 마라탕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게 펼치면은 아주 록같은 군소와 불가사리 조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단계적으로 가야겠죠. 심플하게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냄새는 그냥 일반 그냥 마라탕입니다. 불가사리의 비린내나 군소의 흙내 이런게 하나도 안 나요. 먹을게요 초배를? 어우! 너무 좋은 그냥 마라탕 향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청경채. 이 청경채랑 마라탕이랑 또 조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 살짝 콕 찍어서. 뜨거우니까 불어 먹게요나안 말려. 니 알아서 멈춰라. 어디까지 하나 보자. <웃음> 제발 말려줘. 요 조금만 더 하자니까 말려, 알겠지? 네롱 <웃음> <해내롱. 웃음>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그냥 시중에 파는 마라탕입니다. 똑같아요. 자, 이제 군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와, 씨.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군소를 처음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군소 튀김. 김부각 맛이 나더라고요. 진짜 맛있게 먹어가지고 군소에 대한 지금 좀 용기가 있어요. 자, 먹어볼게요. 장인어은 저한테 힘을 주셔서 추만! 음. 음. 음. Mm-hmm. e w m mm h m m 바람을 왜 여기까지 불어 너무 여가아 이게 처음에는 <웃음> 괜찮았거든요 근데 두이색 씻다가 아마라탕이라 군소랑 진짜 안 어울리는 거야 그게 확 와요 도저히 씹어 삼킬 수가 없겠는데 이게 약간 소량으로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엉덩이 부분만 살짝 라삭 사무라이 해가지고 저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먹겠다 장인들은 힘을 주세요 추메 추 음! 요건 그래도 아까 그보 엉덩이 부분이랑 좀 괜찮은 그런 느낌입니다. 음! 아아 아! 아! 진짜 성공할 수 있었는데, 진짜 아쉽습니다. 갑자기 이게 올라오네요, 진짜로. 죄송한데, 저, 죄송한데, 군소 안 뭐, 불가사리 먹어야 될것 같거든요? 군소 앞으로 먹을 때 튀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튀기면은 괜찮아요. 그때 저번에 영상 안 보신 분한번 보고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자, 이제 불가사리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래도 처음부터 이 작은 놈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그럼두 번은 먹어봐야죠. 자, 요큰놈한번배워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에. 맛있는 줄요 작은 거 먼저 먹어볼게요. 보시다시피 부치다시... 이가 진짜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불가사리 향이 엄청나게 살아서 나가지고 먹지 못했는데 요거는 그냥 차라리 한 입에 넣어서 그냥 혀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주변를 만할게요. <웃음> É 47일 동안 보내주신 그게 진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의의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목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여러분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좀더 맛있는 걸로 그렇게 구, 요, 요구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발가락 찾으러 제가 꼭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빵이요